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 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메 채널 야메 지식보관소입니다. 오늘은 음악과 관련된 내용, 베토벤의 음악 에로이카라고 있습니다. 교향곡인데요. 베토벤이 에로이카를 그 악보를 찢었대요그 진짜 유람. 들어볼까요? 자, 에로이카는 교향곡 제3 번이고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영웅 교향곡. 이게 에로이카고요. 어, 에로이카는 이게 영어가 아니에 근데 이거 사실 라틴어 거든요 베토벤이 독일사람인데 라틴어가 영어 이전에는 뭐 세계공용어 쓰니까 라틴어 에로이카로 뭐 자기교양고역의 제목을 정했고 이게 영웅이란 뜻이에요 그 이거 아마 아재들 봤을거야 에로이크라고 오디오 브랜드가 있어요 베토벤의 영웅들인거죠 역시 음악하 베토벤이니까 자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베토벤의 첫째 그 영역입니다. 스킬워츠는 중간에 호른 삼중주가 돋보이고 자유로운 변주본이 피날레가 아주 좋은데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들려줄 수가 있는데 사실 못들어서겠어 못 <웃음> 너무 지루해. 뭐베토벤 운명 고향곡 같은 거면 짠짠짠짠 이런 게 있잖아요. 메인테마인데이채킹국은그 유명세에 비해 메인 테마 할 것도 없고 이게 하루랑 해서 너무 가도록 해요. 자, 예, 그 베토벤하고 이제 에로이카가 어떤 관계냐면 그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베토벤은 보온에 있을 때부터, 온은 이제 독일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예전에 동서로 구분했을 때 부온이 서독의 수도었어요 그때부터 프랑스 대혁명의 열기에 활약했었고, 프랑스 대혁명 시기의 그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폴레옹과 동시대 인물. 그러니까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난 게 프랑스 자체만 문제라 다른 유럽에 다 영향을 미쳐요. 혁명이라는 아 우리 이제 새 세상, 세상이 되는구나 다른 어떤들 그 뭔가 이제 그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새로운 시대를 지금 탈망하게 되었어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대영론 시절 그, 줄? 그 프랑스의 그 혁명 의 이념이죠 자유 평등 바개를 구현해줄 영웅으로 보고 있었어요 베트맨이 그때가 한마디로 이 나폴레옹 빠였던 거야 베토렌이 유명하죠 이게. 나폴레옹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영웅 그래서 그를 위한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리고 처음 표제 나폴레옹의 성인 보나파르트가 이렇게 쓰여있어서 보나파르트 심필성입니다. 보나파르트의 그 악보에다 딱 제목을 쓴거 보니까 작곡 당시에는 나폴레옹의 이 음악을 같이 생각했죠헌정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후 나폴레옹이 이제 점점 유럽인민들의 출망시킬 행동들을 계속하죠. 쿠데타를 정권에 잡고 정권 단번까지 좋은데 그 이후에 지가 황제가 돼버려, 응? 지가 황제 가 됐다고. 이 소식에 베토벤이빡 쳐맞고 나폴레옹이 훈장을 터전이 찢었다고 해 근데 원본을 다 찢은 게 아니고 한권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후대에 전해지죠. 그렇 그렇고 이제 여기에 이거 아마 베다파르트라고 썼대요. 그런데 이제 지온 흔적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심포니야뭐 이렇게 심플하게 에로이카가 아니라 그런 데로 써야 데 그러면서 이 빡친 베토벤이 한줄청이 이제 혁명을 기득 맞았다 이렇게 했고 온다.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그 나폴레옹 대관식이에요. 대관식은 항상 이제 종교 지도자들 주도나 교황이 참석을 해서 황전에 이제 그 상전에 신이 내려온게거다 이렇게 해야 뭔가 좀 정통성이라든지 권위가 보이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나폴레옹은 아마 지순으로 치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찍긴게 조세피나 있잖아요, 나폴옹쿠이 <웃음> 조세피들한테도 왕위를 수여해 그게 공동왕이야 이런 짓을 해버려요 자, 봅시다 어, 아까 그베토벤이 혁명을 두마 맞았다 했는데 혁명이란 건 뭐냐면 수천년 이어진 왕정을 까부수고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 요그렇죠 어, 왕정은 없었는데 스파크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도전을 그 부딪힙니다 주변에 있는 왕정국가들이 프랑스 이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위기시 같죠. 어? 예전에 공산당이 그 도시 비평이 일어났을 때 다른 유럽 나라들이 어 공산당 이거 다른 나라로 퍼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뭐 동서 명전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프랑스 대혁명도 굉장히 위험한 사건으로 주변국들은 봤어요. 그래서 막 프랑스가 이제 사면 초과에 몰렸는데. 나폴레옹이라고는 걸치한 영웅이 나타나서 오히려 유럽을 다 까부수고 진격해버려서 그랑스에 대혁명을 다른 나라에 전파를 해요. 거기까지는 이제 나폴레옹이 영웅이었지 근데 이제 지가 다시 왕이 되버리면 이게 혁명을 왜한 거냐고. 지, 지휘에서 혁명이 된 거지. 그래서 혁명을 도둑맞았다고 표현한 게 그런 의미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얘기로 다시 돌아봅시다 촛불혁명. 우리나라에도, 물론, 고대부터도, 뭐, 민중항쟁이 있었고, 근데, 근세 들어서도, 몇 건의, 굵직굵직한 민중항쟁이 있었죠. 4.19도, 5 6 0 6월 항쟁이 이렇게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촛불혁명 때가 가장 감격스럽게 여겼어요. 왜냐면, 앞에 나왔던 이 항쟁들은 사실, 미완의 혁명이거든요. 어, 엄리해 그랬는데, 촛불혁명은, 뭐, 흘린 피도 없으면서도, 아주 가장 확실하게 뒤엎어버린, 그래서 이제 조초혁명은 구시대의 정원이라고 이렇게 제 말로 적이 저 정의를 했을 때 그냥 뒷선에 올라가서 만수삼창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조금씩 뭔가 왜 그렇게 구시대의 정원이라고 생각했냐 면 우리나라는 엄밀히 우익이 없잖아요. 자칭 우익세력이 있는데 자칭 우익세력은 박근혜라고는 허상이 이끌어가고 있었고 그 본질은 뭐냐 반민주 반동세력들이에요. 군사적제 생각그 희해들이었고 이 시대가 이제 두대 완전히 끝났다고 저는 봤습니다. 한 대. 근데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아쉽게도. 자, 봅시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요. 이 그러면서 그이에는 총선에서도 무려 180석이라는 그 유래가 없는 이런 10대만 해도 그렇다 했는데, 그 이후의 행적들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제게 실망받는 게어요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희귀한 게 없죠. 아까 그러니까 그 베토벤이 에로리카 찢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나도 이제 문제인한테 투표한 그 형제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어. 중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윤미향 사태를 원언했을때 최근에 주민 사태, 결국 이, 이 사람 의사 됐대요. 이거뿐이에요 여러 가지는 너무 많아서 그... 말도 못하겠고 굴치굴치한 사건만 봐도 이런데 이런 게 있어도 전혀 반성이 없고 비편세력은 그냥 좁혀요. 이걸 봤을 때저 역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렇게 이런 이한국민들은 네. 어떤 특정 세력들이 네. 굴 갔다고 저는 그러면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어 아... 참데 잠 이탈리아의 상황이 또한 그 지금의 대한민국과 뭔가 오므되는 오늘은 그 공통점에 대해서 썰을 펴보려고 해요. 자, 이탈리아라고 하면 여러분 뭔가 떠올리나요? 파스타 피자가 있지만 역시 좀 음명한 뭐 마피아 하면 이탈리아입니다. 지금까지 뭐 갈리카펀으로 듣는 미국 마피아가 유명하지만 그 미국 마피아도 그돈고 작은 이탈리아였니다 그, 이탈리아의 그 마피아가 여러 가지로 사회적 사악을 끼치고 영향력을 자각해 왔었어요. 그렇지만 이탈리아가 또 마냥 막장국가는 아니라 여기 그 훌륭하신 파리코나 파로라는 검사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마피아의 협상할 뜻을 몇몇 들과 법조계 인사들과 합심해서 마피아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마피아그 조직들을 기소하게 이릅니다. 이 탈레르모라는 그조에 있는 검사들의 이분들이, 여기가 아마 마피아와 소구시가 미친다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성공을 합니다. 마피아 그 조직 지도부와 그 조직원들 대거 한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을 그냥 다재에 넘깁니다. 이재판 장이 뭐냐면 이게 지하 벙커에요. 왜냐면 <놀람> 이 마피아가 혼락단체가 아니잖아요 제품 정상적이라게감옥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군대 덩원에서 기관총으 이런거 배치하고 또 여기 뭐 어떤 뭐 북한 테러 이런거 할까봐 지하 벙커에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다 기소하고 감옥에 넣는 데 성공을 해요 여기까지는 다 좋았으나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마피아와의 전쟁이 최선선에 뛰어들었던 이 훌륭한 검사분들 중에 한 명인 아 부인 그리고 경호원들 일거에 다른 아죠그 마피아들로 추정되는 나중팔해서 마피아 속에서 그 테러로 이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 아주 흔적도 확산합니다. 와 이게 대단한 거모예요 거의 뭐대 수준의 화력을 동원해야 이렇게 초토화될 줄알는데뭐이 원래 이분들이 마피아들 할걸 예상하고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썼다는데 아마 어, 뭔가 또 이게 비리 같은 그게 있었겠죠. 동석의 노출에서 거의 뭐 정확한 시점에 그냥 폭탄을 던졌는데 또 같은해 7월에 그 다른 한 분, 그 검사 한 명, 파무라 한 분이 똑같이 이제 차 안에서 폭탄을 설치합니다. 그 팔코네라는 분이 이제. 기명 훈차하시는 거 보고 2천 보안에 신경을 썼겠죠. 근데 이분이 그 홀로 대신 80세 노인 맞았 근데 그한몇두달 동안 그몸 조심하느라고 이제 지고 있자다가 어느 날 그래도 어머니 한번 인사 드리려고 찾아가면 그날 그냥 막혔다 그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 테러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근데 뭐이 과정에서 뭐 뭐, 경찰들 뭐 수사해 뭐 점점 뭐 이거 하여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탈리아 총리가 마피아하고 연루됐다니 그게 또밝혀게 갔대요 응? 그러면서 고위 정치인들의 부패가 속속 드러나고 이에 이틀에국민들 도저히 못참겠다 응? 들고 일어섭니다 처음에 마피아들은 이정도를 이제, 이제 겁을 줬으면 이제 다시는 우리들못 건드리겠지 했는데 응? 반대로 이제 이분들의 시대를을 응. 보고 모든 거의 모든 이탈리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응. 응? 정치부터 갈아엎자! 이렇게 운동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전통적으로 집권하도 있던 민주 기독당과 <웃음> 이탈리아 사회당이 응. 정권을 내줍니다. 해가 니 행사 지도 벌써 너무 박쳐고 정말 내준 게 아니라 그 정권이 그냥 형사 지어 그리고 이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웃음> 돈을 발행하고 팔리에르노의 고등도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팔콘네 보르셀리노 통강으로 이름을 바꿔주대요 그러니까 파이노... 성인가? 아니요 보르데는 이분이 팔콘의 그분이에요 아니 팔코네라 파울로, 파울로 그분이에요 이렇게 이분을 기념하고 이제 이탈리아를 새 만들자 하는 열개의 식사입니다 그 전에 있던 그 정권 내쫓아버리고 그러면서 바로 새 이탈리아의 희망 권실한 기업인 이미지를 갖고 깨끗한 정치를 초방하는 한 인물이 드디어 정권을 잡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바로바로 벨루스폰이었어 바로 바로 자참 이건 여러가지로 유명하다 관련 검색어만 해도 다 이런 수준이고 자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에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망한 날은 많다. 이건 뭐냐면 지팡구라는 일본 만화가 있어요. 그 원작자인의 침묵함대로 유명하죠? 가하구치 카이제라는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일제시대죠. 태평양 전쟁 시대에 그 어떤 일본 고위 관료의 입을 통해서 그 작가의 말을 대변합니다. 자 그럼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현대 일본 그 자위대 대원들이에요. 해상자위대 우리놓 치면은 그냥 해군이죠. 그때 이제 일본의 이지스함이 있대요. 승선한 그 승조원들인데 그 이지스함과 그냥 같이 태평양 전쟁이 한창 벌어지던 일본 해역으로 시간여행을 딱가버린다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구 일본 제국군이 나오고 뭐 미군도 있고 여러가지 세력들이 얽히고 설키는데 그전에도 우린 역사물이 이런 게 많잖아요. 현대 군대가 과거에로 가서 적군들을 다 깨부수는 거 응? 그런 스토리 미국에도 뭐, <놀람> 파이널카운트다운이라고 해서 진주만 시절로 돌아간미항공모함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천군이라고 해서 뭐 임진왜란 당시로 가서 막그 외군들 깨부수 그런 영화잖아요. 있 그래서 혹시 이이 이, 이 만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거 아니냐고 우려가 응? 많았는데 이 가바구찌라는 작가가 그렇게 일찍이 <놀람> 스토리 끌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일단 거기서 현대에서 넘어온 그 자위대원들이 지네 나라 그 원통먹고 패망한 거 알거든. 그래서 혹시 일본 제국군 도와주? 내가 우리가 도와줄까? 이런 얘기를 한 정치인에게 합니다. 근데 이 요나이라는 거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그나마 몇안 되는 정신이 좀 깨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 그러지 말라고. 일본 그냥 망하게 냅두라고.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였어요. 역사의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망하는 많다고. 지금 일본 이 제국 아예 폭삭 망하고 새로 시작해야지 어을프게 이겨봤자 오히려 더 미래가 없다. 아예 나 차라리 망하게 그냥 냅둬라. 역사의 흐름을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전쟁이 이도 망한 나라 많아요. 진나라 있잖아요. 중국 최초로 통일했던 나라. 이렇게 하는데이 나라 얼마 못 갔잖아요. 50년 정도 갔나. 하여간 진시황 죽고 바로 망하고. 여러분 다 알죠. 그 스카, 니스이 스카르타. 스파르타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또 아테네랑 또한번 붙어요. 그리스 세계의 그 주도권을 그 두고서 하고 결국 스파르타가 이기는데 이기고 나서 그리스 세계 전체가 그냥 몰락의 길로 갑니다. 나중에 아마 헬라 제국이 먹히고 그 다음 로마에게 먹히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틀라의 순제국이라고 있어요. 순조 아시죠? 이제. 게르만민족의 그 대이동을 유발시킨 민족들이고 어. 하여간 이 민족이 그 지도자가 그 아틸라였어요아틸라일때 어. 굉장히 강성한 제국으로 어 로마를 점령을 합니다. 어. 로마가진결될로 로마를 점령하는데 결국 아틸라가 도중에 죽어요. 어. 그리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 또사라져버려 그랬습니다. 어. 아, 이거 보면서 자꾸 이제 전쟁이 이고 망한 나라들의 케이스가 자꾸 민주당과 오버려 결과는 박원순 쓰고 있다. 최근에 또 조민까지 합세했죠. 이사람뭐 결국 의사 됐다나뭐 하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새 희망이 맞아? 응? 어? 맞나요? 아나 이렇게 될까 봐난 걱정스러워. 응? 이탈리아도 마피아 그 어, 전쟁 선포하고 이제 그 기존 그 정치권 다 얻어버리고 새로 정권 만든 그 인물이 베르드로스 그리아으니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저도 민주당 찍었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가치를 저는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김대중씨 정권 바뀌었을 때도 저는 찍었고 박수쳤고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도 찍었고 박수쳤는데 한때 그 이걸 한때 승리로 여겨야지 이게 이 승리가 영원하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승리의 도치를 잘못된 그 착각에 빠져서 민주당, 민주당이 망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우리나라까지 이게 완전히 망하는 일이 없기를 좀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 나. 감사합니다. 그럼이만